1월 31일에 방송되는 불타는 트롯맨 예고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7회에서는 녹이는 민수네와 트롯5 오룡이 나르샤가 시청자들을 불타는 디너쇼로 초대한다고 합니다. 녹이는 민수네의 핫한 모델 원나잇 온리가 꾸며지고 트롯5의 테이크 온리 그리고 오룡이 나르샤 팀의 사랑은 토요일 밤에로 중결승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디너쇼 미션이 펼쳐집니다. 더욱 뜨거워지는 본선 3차 디너쇼 미션은 1월 31일 밤 9시 40분에 MBN에서 방송됩니다. 널기하면서 춤 o talk t h 이무 <목소리도> 스타트로맨 준결승. 아! 이지를찾은 <웃음> hey, 사람은 누굴까요 <웃음>